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정겨울을 항상 지켜주 었던 남만중은 오래된 시계를 아끼며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물건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관련된 추억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 는데요. 이 시계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틋한 로맨스의 이야기 이고 다른 하나는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 그래도 모두 정겨울이 해결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맞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맞춰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남만중은 지금도 멋지고 좋은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는 더욱 젠틀하고 훌륭한 남자였을 텐데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만중은 집안의 반대로 그 여인과 결혼은 못하고 서로 시계를 주고 받으며 나중을 약속하고 헤어졌을 수 있습니다. 남만중은 그런 첫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기 위하여 시계를 보관 중이었겠죠. 정겨울이 그런 남만중의 첫사랑을 찾아주고 신임을 얻는다가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에라와 남유진에게 모든 분노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두 사람보다 더욱 나쁜 인간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남만중의 둘째 아들 남현석입니다. 작품에서 남현석이 남지석을 부를 때 형님 형님 하며 매우 깍듯하게 대하죠. 과연 남현석이 인품이 훌륭하고 예의가 바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현석과 남지석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만중과 남지석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남현석은 형인 남지석을 7살 지능으로 돌아가게 만든 악당인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남지석과 남현석을 같은 핏줄의 형제라고 보기에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이것보다 남현석이 했던 더 나쁜 짓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만중이 간직한 시계의 주인은 바로 실종된 남만중의 부인의 것이었죠. 과거 어린 시절의 남현석은 고아였는데 마음씨 좋은 남만중이 그런 남현석을 거두어들였고 남현석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키웁니다. 남지석도 남현석을 진짜 동생처럼 아꼈는데요. 문제는 이 남현석이 아주 못된 인간이었던 것이죠. 남지석이 그룹의 후계를 물려받으려 하자 남현석은 남지석을 사고로 위장하여 크게 다치게 합니다. 남지석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남현석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지석의 어머니마저 납치하여 실종신고를 합니다. 주에라가 했던 것처럼 최악의 쓰레기 악당으로서의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남만중은 남지석이 7살 지능으로 돌아가고 부인마저 실종되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남현석은 남만중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룹 포개를 물려받아 버렸던 것이죠. 정겨울은 서정아에게 남지석의 사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되고 남현석을 뒷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범행들을 알게 되었죠. 정겨울은 남만중의 부인이자 남지석의 어머니를 찾았고 남만중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정겨울은 주혜라와 남유진에게도 복수하지만 남현석의 나쁜 범행도 다 파헤쳐서 남만중과 남지석의 가슴에 맺혔던 한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감동과 시원함이 있는 결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만중이 가지고 있는 시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요. 정겨울과 남만중 그리고 남지석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